이 식당 종업원 같지 않아? 요거는 살짝 아까거보다하드하네 이건 니 진짜 요거 같다 진짜? 안녕하십니까? 숙박왕 김숙박입니다 숙박여왕 주입니다자 오늘은 여기는 종로입니다 종로 호텔 팝스리 는 곳입니다 옆에 투도 있어 와 그렇네 옷도 있나봐 호텔다 무인텔인데 그냥 무인텔이면 제가 오지 않았겠죠? 그렇죠 코스프레 의상을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또 주차하면 또 코스프레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돌아와 보실까요? <웃음> 괜찮은는데 생긴 게? <웃음> 아 그래? 나좀 야한데? 여기 방 소개를 하자면 여기 동글배이 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동그라미가 돼있고 이 벽도 다동동넘이 동그라미, <웃음> 동그라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<웃음> 그리고 모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뭐 이런 거있고요 차량 대기 시스템이 있네요. 신기한데 그건? 차가 되나 봐요. 그리고 당연히 침대가 있고요. 침대는 동그란 사이즈라서 사이즈를 무슨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거? 근데 꽤 넓어. 누워봐. 뭐, 이렇게. 음, 굉장히 넓은데? 그리고 키트! 여기 안에는 버블 베스 뭐, 씻는 거. 레이디 세트, 톰 클리너, 칫솔도 있습니다. 이런 거를 다 기본 제공으로 하나 입니다 보통 이런 곳은 이런 거를 처음에 팔거든요. 여기 그냥 주나봐. 나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 살짝 감동했던 게 어. 콘텐츠 렌즈 리뉴를 빌릴 수 있다고 보셨어요. 여기는 가운이 있다. 여러분 호텔이라는 이름을 적혀있기 때문에 네. 호텔에 가운이 있나봐요. 여기 계십니다. 네. 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여기 TV가 있습니다. 이 호텔 팝스리는애플에스가 네.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성인 채널 204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성인이시니까 이제 성인 채널을 봐야 되겠죠 음 저렇게 떡하니 네 많이 찾나 봅니다 뭐아이버 스피커 같은 것도 있고요 스피커 있고 밑에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 있네? 냉장고 안에는? 오! 뭐 많아요? 망고 주스 이아 공론 아닙니까? 다 똑같은데서 똑같은 떼어 놔봐 그리고 거울 창문이 거울이에요 창문이 있습니다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도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많으니까 반 밀어놓이네 커피포트도 있습니다. 커피포트... 쓸것 같진 않네요. 네, 쓸것 같진 않네요. 가지고 그리고 월풀은 스파가되 나와요. 월풀 스파 즐기면서 몸도 풀고 들어가볼까? 둘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? <웃음> 이두 명은 충분하겠다. 거울도 슉 있어. 거울왜 이렇게 많아? 그니까 거울 되게 많아. 요즘 목욕탕 못 가가지고 음... 이런 데서 이제 내밀고 네, 하는데 맞아.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곳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맞아요. 혼자서. 그리고 나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. 전 이제 의문이 있어요. 왜 모텔은 다 투명한 이런 거울 화장실인가? 나도! 그게 진짜 궁금해! 다실내다 보여요! 근데 화장실은 굳이 그렇게 안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? 아. 다 보인다! 왜? 그리고 작근상치도 없어! 맞아! 근왜 그럴까? 어차피 연인들이 오니까 봐도 상관없다 이런 건가? 근데 연인들이어도 나는 솔직히 이 변기 있는 쪽 정도는... 그니까! 보고 가는 거알 필요 없잖아! 그니까 러 그거 굳이 봐야 되나? 자 이게 여기 시설이고요! 여기는 응. 사실... 이거 때문에 정말 아니죠? 네, 이거 때문에 왔는데 사탁비 3,000원을 받고요. 하나에 3,000원이에요. 오! 이거 봐요. 짜잔! 오! 뭐야? 교복인가 그 봐. 하이스쿨 잼 같아요. 맞아요. 교복인데 그 되게 짧아요. 이거 이거 봐. 되게 그거 돼 있어. 돼 있어, 돼? 어, 떠 있어. 어디 식당 종업원 같지 않아?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 서빙할 것 같아.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, 여기서. 뭔지 알아? 음. 이게 첫 번째면 다음은 뭐예요? 아 근데 두 개는 좀 비슷한 느낌인데? 두 개가 교복 느낌이고 하나가 좀 특이해요 <웃음> 자 그럼 이제 다음 코스프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아무 신기한 이런 거다주고 기회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음. 사이즈가 풀이더라고아 좋네 안녕? 아 대박 <웃음> 그 여기만 있어도 될까? <웃음> 요건 살짝 아까 거보다 하드하네 방금 연극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일본으로 왔어요. 넘어갔어요. 네, 일본 자라부이고요 이거 이제 밑에서 찍으면 이제 방송 부가라서 음, 위에서 찍어보겠습니다. 음 위에서만 보세요. 지금 머리랑 잘 어울려요. 사진 찍어줄게 <웃음> 그래 이건 어디에 있을까? 거기 있어. 그래 움직이면 안 되는 건. 내가 여기 와서 이걸 입고 있을 줄이야. 어때요? 남 친구가 막미안했는데포스텔에서 빌려 주신 거예요. 일단 재미가 있어 재미있다 아, 나는 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음. 나름 재밌는 거지 입히고 뭐 하겠어요? 돌게 쩝어 아콩 말콩. 자 다음은 얘좀 특이하지? 오! 야 지금 네, 너, 네 헤어랑 잘 어울리겠는데? 짜잔 <웃음> 일본 스트인 같아요 근데 옷이 다지? 다는 것 같아 그런, 그런 것 같아요 없어. 뭔가 옷이 부족해 보이는데? 옷이 이렇게 작아요? 그래서... 차리좀 면적이 작는데요? 옷이 좀 부족한데요? 음... 한번 요네 <웃음> 이건 진짜 이런 거 같다 재질이 아주 맨들맨들해요 이게 아무래도 저가형인 거 같아요 음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비싼 거쓸 수가 없겠지 렌털 해주는데 그치, 그치. 괜찮은데? 음. 이걸로 사진 찍어줄까? 음. 자 이렇게 코스프레를 지원하는 호텔 팝 3였습니다 대실이 3만원 숙박이 6만원으로 정가가 되어있는데 아마 뭐 야놀자나 여기 어때 이런식으로 쿠폰 받아서 하면 아마 5만원 정도까지 떨어질거라고 예상이 돼요이 서울 한옥판에 있는 종로에 있는 곳이라서 가격이 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방설비가 이 정도면 있을 거다 있고 깔끔해 깔끔해요 어.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근데 남자 포스프레는 왜 아는건지 있을 거다할라 했어 평점 몇 점? 4점 오! 진짜 높은데? 이정도이나 재방문사가 있어요? 저 한번 와가지고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요 <웃음> 근데 한번쯤 와보기 재밌는? 음... 응, 체험하러 오기 괜찮은? 이런 옷을 솔직히 사기는 좀... 음, 그렇죠. 어... 보관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사봤자 1용거 그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 렌탈를 3,000원으로 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누군가 입었던 거. 그건 맞죠 여기 와서 이거 빌리면 주연이가 입었던 거예요? 어 맞잖아. 그러네. <웃음> 그렇다는 거그 점만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이 12개가 있던데 12개 다 컨셉이 달라요. 어 맞아요. 하나 골라서 온 거거든요 저희. 저희 농글베이 응, 신기한 거 많았어. 제가 입은 옷들이 양전한 친구들이었다는 거. 심각한 친구들이 많던데. 근데 커플들끼리 올 거면 솔직히. 상관없지. 그러니까. 자 음, 이제 뭐미프포스 체험 끝날까요?